오늘 라이브에서 뭐예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나라의 정신연령 테스트를 오늘 일부에서 해볼 겁니다. 오늘 나라의 정신연령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사실 나라가 이제 거츄 세상에서 지금 산지한 2년 정도 되었나요? 라이브를 한 지는 한반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라 나이가 0.5살이냐.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음, 뭔가 나라의 버츄얼 나이도 좀 정해야 할것 같아서 정신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나라의 나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웅 나도 참을대로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라 생각을 자주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일단 돈을 주면 잘 참을 수 있어요 나라는 입금! 입금이 되면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고로. 아닙니다. 자주 하지 않아요. 항상 즐겁죠? 네. 일을 해야 하는데. 포커페이스. 아니요. 나는 참외성이 강하다. 나라는 참외성이 강해 합니다. 예. 나라는 더 이상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나라는 생계형을 버텨요. 네. 참외성이 강해요. 자주 우는 편이다. 우면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울면 안 돼요. 일이 꽉 껴물고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아 이거 읽었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등의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 이.. 근데 약간 이거는 애매한 게 나라가 혼잣말을 많이 하기는 해요 양말이 어디 있더라? 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옮길 때도 괜히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커, 커다란 게 있으면 옮길 때막뜯뜯뜯뜯뜯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어허 아침에 오늘 하루 화이팅은 아닌데 뭔가.. 일어나 돈 벌러 가야지. 이런 얘기는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나요? 여행이나 큰행사와 같은 일을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요? 왜못 자요? 자야죠 여러분. 자야죠? 뭐 그렇게 두근거릴 게 있겠습니까? 잘수 있을 때 자야 돼요 여러분. 일이 많아지면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잠은, 잠과 은잠 밥은 할수 있을 때먹어두고잘수 있을 때 자도 해야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에어치.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 노노노. 나라 트렌드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유행 완전 다 깨고 있어! 그럼요! 욕! 아니요! 꿈! 나라는 일단 늘 말하지만 나라 꿈은 꿀꺼풍! 꿀꺼풍! 버튼. 버튼. 네! 꿈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난 좌절을 많이 겪었다! 지금! 지금 좌절! 지금! 지금! 요새 라이브를 할때 어떤 좌절 상황들! 자수가 너무 느리게 오르는 그런 좌절 상황들! 그럼요! 네! 현재 진행 나라의 방송은 한국 위기! 나는 신문지나 책 등으로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를 자주 때려 죽인다! 늘 나라가 얘기하지 마. 별로 겁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덥적덥적 이렇게 좀잘 잡는 편이기도 하고 출동해서 잡아준 적도 많습니다. 분위기에 맞춰 호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라는 분위기에 맞추는 것보다! 이어 약간,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아, 하지만 분위기가 있다면, 야! 호응하죠 당연히. 나라 놀리는다주 바꿔! 자주 놀리고! 다 하고 있어요! 공격과 수비를 다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을 가능한 한 계속 미루고 닥쳐서 탁 해요! 그럼 효율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딱히 성실하지는 않은... 약간. 역시 과제를 전달해야지! 그럼요! 온 뇌,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다 외워진다든지! 갑자기 막안 되는 게 된다든지! 이것은 다 전날 밤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와! 하, 나라... 하, 나라 78년생! 나마 42살이에요. 1978년생의 제 나라입니다. 내 동경자들 요즘에 다 날방본다. 유혹의스 트리머. 스 <웃음> 나라... 트리머 하기 정말 힘드네요. 아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군요. 아! 못다 못다 못다. 왔다. 아 그럼요 나라. 나라 19분 게임 할수 있는 거예요? 나라 오늘부터 마4두살인데다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러기를 이해한 게임 할수있잖아요거치없는 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